안녕하세요. 돈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펌프한트제우서조성입니다 7월 3주차 주간 주식시장 전망입니다. 요즘 미국, 한국 주식시장은 조금 나은 것 같은데 그래도 요즘... 좋아 보이는 것이 그닥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웃음> 이제... 지난주에 좀뭐 약간의 따뜻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예. 이거를 온전히 이 따뜻함으로 느끼기에는 좀 예.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1300 이상을 그냥 치솟았다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원달러 환율 이게 뭐 원하 대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상당히 강해졌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이것이 상당히 또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특히 신흥시장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는 또, 또, 더욱더 그렇고, 예. 또, 어, 수출 위주의 경제인 우리나라는 음. 더욱더 어, 부담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디쇼에서는 달러가 미쳤다라는 제목으로 달러, 강달러가 미치는 주식 전반에또 글로벌 투자 시장에또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렇다면 달러의 방향성과 앞으로의 주식 투자, 지수 이런 등등은 어떤 연관이 있을까를 구체적으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7월 셋째 주 주간 주식시장 전망 출발합니다. 자 한국 시장에서 특이한 것은 일단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했나 라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아 그렇다고 얘기하는좀 음. 힘든 부분이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싸운 0.84% 예. 하락을 했으니까 아, 그동안의 뭐 주간 변동폭에 비해서는 음. 이제 적게 하락을 어, 한 것이라고 예. 볼 수가 있는데 지난주에는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가 음. 어, 매수를 했고 기관은 매도를 했는데 예. 외국인이 대략 한 5천억 가량 음. 매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우리나라 주시장의 포션 그러니까 음. 어, 매, 매수한 전체 비율은 30%를 깨고 음. 어, 하락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두려움이 현재 있습니다. 예. 즉 외국인 투자 비중이 한때는 50% 이상인 때도 있었는데 예. 이게 30%를 깨고 내려가지 않느냐는 염려를 할 정도로 외국인 투자 비중이 낮아졌다는 예. 건 어쩌면 은영으로또 얘기한다면 그만큼 외국인이 돌아올 확률도 높고 음. 매, 매수 여력도 좀 높지 않을까. 예. 지금, 이, 지금 어느 순간이 지나고 보면 은 외국인 투자자의 포션 자체가 음. 바닥이었다는 얘기가 나올 음.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하기 때문에 지, 지금부터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은 외국인 투자 비중이나 음. 외국인 투자자 동향을 잘 살펴보는 것도 어, 투자의 하나의 바르미터가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이번 주간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기대와 우려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이게 네. 우리가 시작할 때처럼 최근 주식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는 듯 하지만 네. 이게 마냥 편해 보이지는 않는 느낌. 자, 그것하고 관련되어 보입니다. 그죠? 네, 지난주에 이제 그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됐는데, 예.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었었냐면은 8.8% 예상을 한다. 예. 그래서 6월 발표한 5월 CPI가 8.6%가 나왔죠. 음. 8.6% 가 나오면서 미국의 금리가 자이언트 스텝을 한 예. 0.75%를 인상을 하면서 6월 주식시장이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글로벌 시장 전체가 예. 망가져버렸었는데 예. 이제 지난주에 9.1% 즉 8.8% 예상에서 초과하는 9.1%가 예.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발표된 당일도 물론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만 처음에 시작했을 때 굉장히 나폭이 컸거든요. 예. 그것을 극복하고 마이너스로 끝났고 음. 그 다음에 목요일도 마이너스였는데 금요일 날 음. 미국의 소비 지표가 나오면서 대략 2% 전후로 음. 3대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예, 소비 지표가 일단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그 이전에 6월에 5월 CPI가 나오면서 주 시장이 망했는 즉 망가졌는데 6월 CPI가 7월에 발표되면서 더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음. 불구하고 음. 어, 주식시장이 조금은 잠잠했고 오히려 기분이 약간 좋아진 음. 쪽으로 바뀌었다는 음.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유가가 음. 125달러 정도 선에서 어, 100달러 선까지 떨어졌고 예. 지난주에는 95달러 전후에서 움직였거든요. 음. 예. 그 다음에 12월 인도분 유가가 벌 지금 65달러에 음. 지금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예. 이런저런 걸 생각한다면 어, CPI에서 차지하는 어, 원유의 포션 자체가 음. 절대적인 상황에서 예. 6월에 그 유가 125달러와 7월에 유가 음. 100달러를 생각을 한다면 9.1%가 어쩌면은 음, 수 어, 피크일 네. 수 있다는 것이 시장 전반에 음. 퍼진 결과가 아닌가 뭐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주에 마쳤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이제 음. 지난주 9.1% 발표하면서 인플레이션에서 시장의 관심은 경기 침체가 그동안 꾸준히 거론돼 음. 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경기 침체가 실제로 일어날 것인가 말, 말 것인가? 음.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옮겨가고 있는데, 그러한 경기 침체 여부와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은, 21일날 이제, 유로중앙원에서 발표하는 예.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인상할 예정이죠. 그렇죠. 근데 왜 이제, 20일 금리 인상이 중요하냐면은, 현재, 글로벌 경기 침체 여부를 좌우할 음. 수 있는 달러 강세 여부가 어떻게 될 예. 것이냐 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달러 지수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유로 중앙은행, 유로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40% 음. 이상 되거든요. 예. 그럼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에서, 이제, 미국의 금리는 선제적으로 지금 음. 계속 올리고 있고, 이미, 에 7월에도 또 0.75에서 1%를 예. 올린다는 얘기가 예정되어 있는데 20위는 상대적으로 좀뒤쳐져 있지 않습니까? 음. 금리 인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일 날 이제 20위가 금리를 0.25 올릴 거라고 하는 것은 음. 현재로서는 컨센서스예요. 예. 만약에 컨센서스이오 0.25% 올린다면 음. 미국의 0.75가 예정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음, 금리 차가 더, 벌어지겠네요, 더 그렇죠? 벌어진다면 어, 유로화보다는 달러와 유로화와 달러화의 환율은 음. 또더 격차가 벌어지겠죠. 예, 호사상이많아 그렇죠. 또. 달러가 음. 더 강달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22에서 금리를 음. 0.5를 올릴 예. 수도 있다. 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음. 그런데 또 0.5를 올린다는 말의 의미는 유로 경제가 결코 도움이 또안 되는 저기들 음. 네.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이래도 문제고 <웃음> 저래도 문제인 게 현재 그 유로화의 현재 상황인데 음. 아무튼 21일 날을 지나 보면서 음. 그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음. 일단 21일을 한번 잘 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조금 참고하셔서 지금부터 이제 하디 악서 말씀드려 하겠입니다 달러가 미쳤다라고 타이틀을 좀 달아두었는데. 달러 미쳤다. 자, 이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최근에 달러가 급등세로 치솟았기 때문이죠. 자, 달러 강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일단, 이제, 달러가 강세를 간다는 말의 예. 의미는 뭐냐면은 스트레스죠. 예. 투자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고 경기 침체와도 일치하는 음. 부분이 있죠. 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신흥국은 우리나라도 금리를 이번에 0.5를 예.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어, 원달러 환율 자체에 그날 외에는 음. 유의미하게 좋은 쪽으로 영향을 그렇습니다. 미치지 못했거든요. 예. 그 얘기는 달러와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음. 하는 쪽으로 어, 얘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강달러는 별로 어, 좋은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건데, 이제 미국에서는 일단 어떤 거냐면은, 미국 기업이죠. 음. 미국 기업에서는 전년 대비 달러화 가치가 예. 1%포인트 상승하면은, 음. 미국 기업 전체의 주당 순위 EPS에 예. 약 0.5%포인트 음. 하락으로 영향을 미친답니다. 예. 그런데 현재, 달러한 올해 들어와서 음. 16%가 올랐어요. 음. 그렇다면은 현재 미국 그 전체 상장 기업 전체의 주당 순위 EPS에 8%의 악영향을 이제 예. 미쳤다고 얘기를 할 수가 음.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유로화가 약더 약세로 간다고 한다면 음. 여기 굉장히 좀안 좋은 영향을 예. 더 미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강 달러가 어, 강달러가 어 빨리 해소될 것이냐 음. 또 그러지 않을 거란 얘기가 있는 게 뭐냐면은 예.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는데 음. 달러화가 강해진다면 예.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가 하락하는 쪽으로 작용을 하겠죠 예. 예. 즉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그것도 음. 어 금융시장에 있어서 많은 달러 양에 의한 인플레이션도 있지만 원자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물가, 원천적인 물가와 관련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일단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효과 강달러가 잡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정책 당국이 과연 달러 강세에 예그 개입할 수 있을 것인가 음. 한다면 그렇지 않겠죠. 예. 그렇다면 이제 남아 있는 건 유로화의 항변인데 유로화의 방영성과 관련돼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2일이에요. 자, 21일은 아까 이 유로 유로중앙은행의 그렇죠. 금리 인상이었고, 네네. 22일이 또그 뒷날에 큰, 네. 이, 큰 이슈가 있네요. 그죠 네네. 22일 날에 어떤 날이냐면은요. 음. 이제, 러시아가, 음. 유럽으로 가스를 공급하는데, 공급하는 가스 송유관이 예. 두 개가 있어요. 예. 근데 그 중에 하나인, 노르트 스트림 1이 음. 11일 날, 분수공사에 예. 들어갔어요. 예. 22일 날, 예. 재개하는 날이에요. 음. 다시 가스 공급을 예. 재개하는 예. 날인데, 여기서 만약에, 만약에, 음. 에, 공급을 안 한다. 음. 그런다면 지금 나와 있는 게 뭐냐, UBS가 추정한 거예요. 예. 유럽계 그투자유비 b s 가 어떻게 했냐면은 유럽 기업 이익에 음. 15%가 하락한다. 예.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기업 이익이 저렇게 떨어지니 음. 당연히 유럽 증시는 지금부터 20%가 폭락할 수도 있다. 예. 그 다음에 1유로가 90%까지 하락한다. 유로와 가치가 그만만큼 떨어진다는 걸 네. 의미를 하고 있는 그 거예요. 이 정도면 폭락이다, 그죠 폭락이 예, 지금 예. 1유로가 1달러를 음, 거래되는데 90센트까지 하는 예. 1 0인데 순식간에 우리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영간 현재까지. 음. 달러 가치가 16% 올랐는데 예, 순식간에 예, 10% 하락한다는 그렇습니다. 건 어마어마한 변동폭이 되겠죠. 예, 특히 환율에서 10%는 엄청난 폭락이죠. 엄청난 폭락이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7월 22일도 어마어마하게 음. 지금 중요한 날이 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주식시장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음. 그런 한주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좀드고싶니다 물론, 싶고요. 가능성은 있겠지만, 또 가능성이 크지는 않겠죠. 정말 그렇게 되면, 이판사판 합의 그렇죠. 개판이 됩니다. <웃음> <되는 거죠? 웃음> 아, 그런데 이제, 뭐, 잘 아시지만, 예. 우리가 합리적인 선상에서 얘기할 수 있는 푸틴이 예. 아니지 않습니까? 예. <웃음> 그니까, 어느, 정도 쪽으로 칠 수, 아, 럭비공 같은 지금, 예, 예. 에, 푸틴의 심리라서, 우리가 여기서, 뭐, 속단하기에는 너무 지 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시중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네, 그만큼 시장은 불안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죠? 불안한데, 네. 음. 과연 이제 어디서부터 이게 반등의 계기가 되고, 무엇이 예. 될 것이냐 하는데, 이제 제피모관에서 어, 어떻게 얘기를 음. 했냐면은, 대폭락의 날이 필요하다. 음. 플러시데이라는 표현하는데 플러시데이는 뭐냐면은 변기에 물을 확 한번 내려서 음. 각종 오물을 한꺼번에 싹 쓸어내리는 네. 날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플러시데이의 조건은 뭐냐 하두 가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변동성 지수를 얘기를 한번 예. 했었었죠. 지금 변동성 지수는 25에서 27 사이를 예. 움직이고 있다고 그 지난번에 얘기했고 아니나 다를까 현재도 변동성 지수는 음. 그 선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변동성 지수가 25에서 27 사이에 있는데 이 변동성 지수가 팍 한번 뛰어올라서 한 음. 40까지 가야 되지 않는가. 이 얘기는 뭐냐면 주가가 폭락한다는 예. 뜻이 되겠죠. 그럼 그 주가가 어느 정도냐. S&P500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음. 4, 정도 한 번에 폭락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음. 참, 상상하기도 힘든, 끔찍한 거죠. 45% 예. S&P 500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음. 코스피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자, 지금까지도 투자자들은, 블러시피를몇번다 경험했다라고 아마 느끼고 있을 건데, 예. 아직도 남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웃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그우리가 상황인데, 음.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최종 바닥을 최종 예. 바닥을 3,200, 3,400선 얘기를 한 지금 뭐 3,700에서 3,900선 예. 이제 S&P 500이 움직이고 있는데 예. 3,200, 3,400선을 얘기하는 있는데 뭐냐면은 이거는 가스관을 막든 어, 달러가 어떻게 되든 어 저희 금리가 어떻게 되든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든 즉 어, 경제 변수와 상관없이 저 정도면은 음.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음. 그래서 그런 변수와 상관없이 떨어질 수 있는 수준을 현재 3,200에서 3,400이라고 보고 있고. 자, 저 수준은 지금 주가로 보면 15% 정도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일단 이론적인 네, 가능성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무튼 3,200, 3,400까지 좀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 오늘 아침에 음. 매일경제의 헤드라인에 그러니까 아, 예. 일면에 나온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기업의 3분기 추정 이익이 대폭 떨어졌다는 음. 뉴스가 나왔어요. 추정 예, 이익입니다. 3분기 그렇죠. 3분기. 네. 3분기 추정 이익을 대폭 낮췄다는 음. 게 헤드라인 기사로 일면 기사를 지금 어, 음. 매일경제에서 예.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이제. 어딘지는 모르지만 지금이 음. 바닥 언저리 이구나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하여튼 온갖 나쁜 얘기가 쏟아질 만큼 다 쏟아지는 예. 플러시 데이가 조만간에 올 수도 있고 예. 뭐 이런 것에 얘기를 좀어 하고 싶은데 음. 증시 경원에 이런 얘기가 예. 있어요. 최후의 낙관론자가 음. 비관론으로 돌아으면 그것은 주식 바닥이고 예. 최후의 비관론자가 음. 낙관론으로 돌아서면 그건 증시의 꼭지다 <웃음> 예.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에, 에 콜라노비치라는 사람의 이름을 네 번에 이런 데 한번 쳐보시면 은 예. 콜라노비치라는 사람을 쳐보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의 최고의, 전 세계에서 음. 최고의 낙관론자예요. 예. 콜라노비치 최고의 낙관론자가 음. 어,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은 회사채를 팔고 음. 국채를 사라고 얘기했어요. 예. 무슨 얘기예요? 회사채와 국채를 얘기한다면 회사채는 국채에 비해서 훨씬 더 음, 리스크가 예. 있는 거잖아요. 회사채가 음,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는 자산에서 음. 보다 안전한 음. 자산인, 최고로 안전한 예. 자산인 국채로, 국채로. 바꿔라.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식은 위험형 자산인데 여기에서 채권으로 옮기는 것은 과거 이야기고 네. 그 채권 속에서도 또더 안전한 그렇죠. 회사채를 서고 국채로 옮겨라, 옮겨라. 지금까지의 최고의 낙관론자 강세론자인 사람이 네.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어이 사람이 이제 그 이제 최후의 그 강세론자가 어 음. 아, 약세론으로 현재 예. 바뀌어버렸어요. 예. 지금 이제 투자자들은 이제 궁금한 게 도대체 음. 지금 내가 물타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음. 도대체 바닥은 어디야. 내가 나 나의 인내력을 어디까지 시험을 해야 돼.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예.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본다면, 아직은, 아직은, 어, 최소한 10% 아까 3,200, 3,400까지 음. 떨어진다 최소한 10%의 하락을 더 각오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어쩐든지 간에, 어느 순간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어, 바닥 근처 어디를 우리가 음. 지금, 어, 움직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결론 좀 내리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7일 셋째주 주간 주식 시장 전망입니다. 요즘 시장 움직이는 거 보면 많이 또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건데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이야기했지만 물가지수는 전월보다 오히려 더 치솟았다. 그런 것 불구하고 지난달에 비하면 시장의 동료 충격은 훨씬 덜하다 오히려 오르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하다가 또더확 떨어지는 건 아니냐. <웃음> 이런 고민들이 있을 건데 어쨌든 달러의 방향성을 보면 어 전체 투자 시장 경제 시장은 안정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습니다 네, 다만 그것을 어 결국 주가라고 하는 것은 뭐 떨어졌다 올랐다 또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데 예 근데 뭐 지금보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15% 이상 진짜 찐바닥으로 갈 거야라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현금하고 기다리는 것도 나올 수는 있으나 어느 만에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는 지점으로 꺾이면 사실 손박힘이 쉽지 않잖아요. 아 그런 네. 갈등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이 바닥일지더바닥일지알 수는 없으나 컨트 틀에서는 상당히 바닥을 다져가고 있다라는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네. 그래서 오늘 7일 째주 많은 무더위 속에서도 여러 가지 또 투자 때문에 더 무더울 수 있으나 오늘 이야기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금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